이건 어떤가? 토석각두두두다둑야 65만 6기 어디 갔노? 너갔나 펑! 펑까지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괜찮아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구! 얼티비에스커너 자, PVP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필살기 4렙 같고요 4렙 같고, 내일 뽑기 한번 더갈 생각입니다. 더갈 생각이고, 지금 많이들 기다리셨으니까, 바로 PVP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덱은 어저께 포크토크에서 선보여드렸던 그 덱입니다. 자, 코스염을 붙이겠습니다. 구스카노르 출, 오, 필로 덱이다. 필로다. 자, 필로. 필로 양. 자네가 다 휩쓸고 있다지. 반갑네. 내가, 보여주겠네. <웃음> 이렇게 안 가볼게요. 자, 일단, 랭업 한번 받으시고, 형님. 저도 실제로 써보는 거 처음입니다. 어제, 호크톡그 덱은, 와, 딜 너무 약했고. 자, 버닝, 버닝 스피어, 툭슥 두둥, 와! 촉, 54, 54만. 자, 일단, 수시, 수 수시, 처음 수시가 버버버벅한 거, 그 딜에 30%만큼 광역을 한번더 터지는 거예요, 불이. 자 그러나 어저 댁에 센 친구들 많잖아 해볼만 하지 우리 더원 형님 더 맞고 있습니다 맞으면 좋아요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게 더 세진다 <웃음> 많이 맞았지? 픽 바뀌었죠? 우리 픽 깎이는 거 좋아합니다 잠깐만 야 엘리야 버프 하나 더 올려 오케이 갈게 자, 여러분 좀 놀랄 수 있어요? 좀 놀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더원 형님 더원 얼치맨 붕스컴 100만 필살기가 아닙니다 두번째 턴에 그냥 100만 <웃음> 어머 저 누나가 지금 화가 좀 났어요 저 누나가 저 누나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걸내 몸에 새기도록 하지 이러는데 우와 뭐가 이거? 아 엘리도 지금 버프 발동했구나 여 힘이 왜 우리 도원형님, 비로소 죽어야 그때부터 뭐, 필살기 개성이 막 활동되고, 뭐, 어 하잖아. 그래, 차고 넘친다. 내가 뭘 아직 제대로 많이 안 했어. 근데 뭐, 경기가 끝나빠가지고. 자, 올리고. 아이고,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힘이 전화마 돌아가지고. 살살 한번 치고. 자, 엘리버프까지 하나 더 받아가지고. 두두두 와, 뭐, 피값이기 되게. 폰까지한번 더. 자, 오케이, 좋아요. 라인하르트요. 라인하르트 정도 맷집이 돼줘야 이걸 좀, 우리 형거 딜을 좀 받아줄 것 같아. 뭐, 바로 피가 없어질 뿐, 퐁펑퐁 하는데 없어질 뻔가지고 야, 렉업 한번더 떴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래, 좀 우리 형좀 때려줘. 개성이 빠져야 뭘부터 보여줄 텐데. 세게 치 봐봐, 좀, 대 봐. 지금 라인 해봐. 해피야? 오케이, 알았어. 자, 해피 지우고 때리면 되잖아. 그지? 고소야, 니가 지울래? 피가 깎인 상태에서 요걸 쓰고, 그다음 요거 한번쑤셔 볼게요. 이게 맞겠지? 자, 해피 빼고요. 자, 크 크레이지 브로미너스 버크덕스 63만 그냥 이성 그냥 많이 안다쳤는데 그 63... 이거 이거 너무 센가? 야야너 죽지마 야야너 아직 폰까지 맞아야지 예, 예. 네가 몸을 못 버티면 누가 버티냐 지금 라인하르트야 우리 형님 저 내가 지금 무릎, 무릎 꿇고 있는데 의지에 앉지를 못하겠어 내가 진짜 무릎, 계속 무릎 꿇고 있어 지금 그래 나우미 한번 나와봐 나우미야이 정도 돼야 때릴 맛이 날것 같아 뭐 애가 뭐 때릴 맛이 안 나는데? 왜늘 뭐, 녹아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불로 막 태양불로 녹이는 그런 느낌이야 오베스타 자네가 잠식을 시킬 수 있다지 아마? 그러나 나는 잠식으로 능력치가 깎이지 않는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식으로도 이 형님의 초반에 딱 가지고 있는 이 능력치 밑으로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캐릭터도 그걸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살살 해보자 이번엔 살살 해볼게 선멜이 능력치 깎아내리는데 깎아내려 우리가 때으니까 디버프 붙을 거 아니야 능력치 깎였냐 안깎였나 한번 봅시다 자 그냥 하나는 일단 오 견뎌어 펑까지 그렇지 견뎌주기 바랬어 견뎌줘야 이걸 볼거 아니야 인마 펑까지 해. 오 처음 봤어 견뎌 거 우리 디버프 들어왔잖아 능력치 깎인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치바바 치바바 니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잠시 걸수 있는지 한번 보자 치바바 우리 형 다치면 이거 너무 세지는데 괜찮 감당할 수 있겠네 위압을 감당 오케이 좋아요 좋아 아, 죽이주지 언제 한번 가는 건데 오 사람인 가 같아요? 플레이 되게 좋고 요정도 플레이를 한번 봐야지 자 우리 디버프 두개 들어왔잖아 근데 마이너스 된거 있나 없나? <웃음> 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정하는 건 나이기 때문이죠 이거부터지 그지? 아, 아 모르겠다 야 그냥 막서었다야 모르겠다 자 일단 깎인 상태에서 크레이지 프로미노스와 크다 60만원 번 터지고요 이건 어떤가 보보박스거야 죽으면 안돼마 펑까지 맞아야지 봐나 죽으면 어떡해 마 오케이 좋아요 야 정말 살았다 근데 들 있나보다 좋아요 우리 차단당했구나 어 때리봐봐봐 좀치마봐니 <웃음> 알잖아 이형 센거 근데 그거보다 더 세져 지금 선배라 니안에서에서 네 정리할게. 내가 네, 그 와이프가 야. 버프 좀 받았거든? 간다! 붓붓붓붓붓 스컵! 오케이? 이것이 바로 마신왕 초반 버전을 뚜껑 펼수 있었던 피투성입니다. 야, 지금 영상이 9분밖에 안 됐다고? 몇 판을 두드려 폈는데 9분밖에 안 지났노? 동원형님만 나왔다면 영상이 너무 짧아. 영상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고서야. 야, 고서 피 많잖아. 어,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고서 피가 많으니까 요거 던져줄게. 너피 많잖아. 한번 맞자. 파, 파, 파, 파! 버닝, 스피어, 부스 43만원 터지고 파 크다까지 70만 아 지금 옆에 애들은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탔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옆에 구경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원 하나 없어졌고 내 몸은 불탔고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더 세게 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게 기쁜 순간인 거라 우리 형을 세게 때려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들어갈게요 조금더자 <웃음> 이게 자 뭐. 간다 <웃음> 그레이지 브로미면서빠바바바스 빡! 크다! 130만, 뭐, 필살기도 아니고, 그냥, 트지 필로 내려와서, 우리 형님 더 다쳐야 딜이 더 나와. 얼티민 형1피 상태에서 저거 삼성 썼는데, 260만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렇지! 웃고 즐기는 가운데, 찐이 나타났다. 이 정도가 이제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삼성이 떠버렸네? 아, 너무 세면 재미없는데. 자, 라인하르트. 자, 와, 저렇게막깜안깎야 되거든요, 원래. 이건 어떤가? 펑, 석각, 두두두다. 야, 65만. 여기 어디 갔노? 너갔나 펑, 100만. 펑 까졌어, 100만. 야, 인간 덱 상대로 이 정도로 때릴 수 있는 저피돼지덱 상대로. 어? 이게 뭔데? 물음표, 물음표가 좀 심하게 나오네, 오늘. 심하게 나오나? 필살기 보고싶습니다. 아 그렇네. 필살기 봐야되는데 필살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볼수 있겠다. 자 이번에 아무래도 연반이니까 견딜거거든요. 아 이러면 못견딜텐데. 아니야 연반은 견딜거야. 자 그럼 필살기입니다. 자 견뎌줘요. 여러분 이래서 필살기 1렙이라도 세네. 지금 뭐 아직 이영님 힘을 제대로 본적이 없어요. 뭐 75만 그냥 나왔습니다. 75만. 1성. 일성. 1성이 49만. 자 쑤실게요. 팍. 야 옆에 애들 죽으면 안돼. 옆에 애들아 죽지마. 오케이 뭐펑안 했다 그지뭐펑안 했나 봐뭐 어떻게 됐노? 어쨌든 살았어요 살아줘서 고맙다 아 차단 돼가지고 아 차단 돼서 펑이 안 나왔네 차단 근데 필살기가 봐봐 차단이 아 화형 피해가 안 터지는구나 화형이 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줄게 차단 풀릴 때까지 살려줄게 <웃음> 채팅창에 근데 이게 애니 고생이긴 하서어그래 맞아요 야아서야 치봐봐 우리 형 한번 치봐주라 진짜 치봐라 어 치노 저거 어차피 우리 형안 죽으니까 우리 형 맞아도 안 맞아도 안 죽는 걸볼 수가 없네요 오늘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한명 죽이는 게 맞겠다 차단 풀리지 들어가도 되겠나 비델리 풀스택 들어왔고 공격력 33,000 풀스택이고어 치볼게요 필살기는 지금 4랩 상태입니다 4랩 상태고 들어갑니다 풀스틱 푸크동 촉촉 어 150만. 두 명한테 150만. 세 명이었으면 한 200, 한 230만 나왔겠다. 옳지. 그지? 한 230만. 4랩인데. 요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리뷰가 어떻게 좀잘 됐나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덱 되게 좋은 것도 되게 많거든. 더 극딜을 볼수 있는 초살덱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